죽은 깨 안경 쓰기 싫은데 왜난 시력이 나쁜거야 후... 루루암 넌참 부럽다 에? 응? 왜 윤지야? 무슨 고민 있어? 넌 나처럼 죽은 깨도 없고 피부도 뽀얗고 안경도 안쓰고 눈도 엄청 크잖아 음... 그런가? 그리고 우리 반 남자애들이 너 좋아하는 거 알아? 우리 반 서준이랑 은우가 너 좋아하잖아 응? 진짜? 헐 <웃음> 어쨌든 나도 너처럼 예뻤으면 좋겠다 부러워 아이 그만해 나 진짜 부끄러워질라 그래 아 그리고 그냥 나 정도면 평범한 거지 그냥 아니야 루루는 음 우리 반의 공주님이야 공주님? 하... <웃음> 내가 그렇게 예쁜가? 음...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긴 해 코도 어떡하고? 얼굴도 갸름하고 그리고 이 앵도 같은 입술 아 내가 봐도 뽀뽀해주고 싶다니까? <웃음> 아 정말 요해는왜 이렇게 예쁜 걸까? 너무 예쁘게 태어나서 우리 반 남자애들 마음을 흔들고 말았네 그리고 피곤한걸? 죽여버린다. 진짜 어. 재수 없어. 어? 오빠, 미안. 나 예쁜 척하면 재수 없지. 응, 음, 진짜. 으으으으. 됐다 말이야. 하, 근데... 나 진짜 곤란하다? 하,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. 진짜 죽여버린다고? 나 분명 방금 전에 말했다 요는 예뻐 착한 것도 아닌데 남들막다 보고 막예쁘 착하는 거라고 그니까네 요리는 너무 힘들어 <웃음> 오늘 좀 맞춰 <웃음> 이승 <이사야>. 모르시 <웃음> 없네 <웃음> 이쁜 줄아 <웃음> 하지만 날로 갈수록 우리 동생의 공주병은 전염병처럼 점점 커져갖고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의 규칙, 스, 일, 스쿼시한 몸짓... 2. 똥 싸면 안 돼. 3. 아름답게 윙크. 4. 프리키오 찬양. 야, 요루루 엄마가 밥 먹으래. 거울아, 거울아,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? 어? 진짜? 나도 알아!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쁜거야! 엄마가 밥 먹을래! 울아 잠깐만! 하인이 왔네? 응! 그래, 무슨 일이야? 어, 아니, 발광 그만 떨고 엄마가 밥 먹을래! 어마마마가? 안 먹어! 나 살찌면! 어, 하인이 책임질 거야? 어, 어, 먹지마! 어, 어, 어, 어! 어휴... 리아야! 왜 혼자 내려와? 유르는아 계속 공주 놀이 하고 있다고요 그냥 저먼저 먹으면 안 돼요? 하... 아, 안 돼! 동생이랑 같이 먹어야지! 아 빨리 데리고 내려와! 꽁시렁꽁시렁... 꽁시렁 거르지 말고 빨리 데려와! 꽁시렁꽁시렁... 야! 빨리 엄마가 밥먹으래! 아, 우 스탑잇 천안 하인 주제에 감히 공주방을 예의 없이 울고 넌... 노크도... 모르는 거야? 아, 뭐래? 나 그만하고 내려오라고! 너 때문에 나밥 못먹잖아! 난 배고픈데! 흠, that's no, no, 절대 안가! <웃음> 알았어, 그럼 노크하고 들어올게 똑똑 그런 하인이 공주님 방에 감히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? 그래, 무슨 일이더냐? 따로 많이 오라. 왕비님이 식사하라고 하십니다. 그래, 하인! 난 공주라서 비위가 너무 약한데 우리 하인 얼굴을 못 보겠네 좀 비켜주겠니? 그래 아이고 우리 귀여운 공주님 왔어요 아, 우리 딸이 정말 귀엽다니까? 우후. 아이, 여보! 쉿. 여보가 맨날 공주공주하니까 요즘엔 진짜 공주인 줄안다고요 아, 공주 맞지! <웃음> 엄마, 이게 뭐죠? 이거 패스트푸드 아니에요? 엄마, 저 요즘 관리하는 거 몰라요? 제가 요즘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아, 이렇게 스포푸드를 주시면. 아, 알았어. 요로는 햄버거 먹지 마. 그러면은, 음, 요로는 여기 사과, 사과 먹어. 아, 아, 아, 이게 뭐야! 사과잖아! 아, 어, 어이, 또 시작이야. 또? 광 왕비님! 저는 이사가 먹을 수 없어요! 마녀가 제가 제일 예쁘다는 사실을 듣고 여기에 동의 넣기 분명해요! 아, 이래서 예쁘다는 건 정말 피곤하니까? 아, 어쩔 수 없지. 저부터 자리에서 일어날게요. 어, 어, 엄마 제 역한 거 봐! 그냥 호적에서 파면 안 돼! 냅둬. 저러다 말겠지. 거울 속에 있는 한 인형이야? 아니면 사람? 아이 댕생아 어서와 우리 집은 처음이지? 안녕 히하영 <웃음> 응? 근데 쟤는 누구야? 아아쟤 쟤는 내 동생이야 요즘 머리가 좀 많이 아파 쟤한테 안 걸리게 조심해 쟤좀 이상해 음 네가 리아 동생 요르르구나. 안녕, 난 리아 친구. 아, 아, 아, 아, 제, 아. 제한테 말 걸지 마. 쟤 진짜 헷갈다했다니까 빨리 가자. 음. 아, 아. 오빠도 나한테 반했구나? 응. <웃음> 딱 보면 알수 있어요. 오빠, 저한테 200% 반했죠? 200%씩이나? <웃음> 진짜 남자들은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쁜 꽃을 보면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꼭 꺾으려고 하는 그런 습리 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아... 우리 목을 꺾어버릴 수도 없고 그냥 빨리 내 방으로 가자 빨리! 어어... 어, 어, 어, 어째... 엄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목 꺾어버린다! <웃음> 어쨌든 만나서 반가웠어 안녕! 하... 또 피곤하게 됐네 아우 진짜 토할뻔했네 아우 미안하다 댕댕아 우리 동생이 원래 저런 애야 네가 이해 좀 해주길 바래 아 그나저나 뭐하고 놀까 댕댕아? 어? 댕댕아? 얘가 어디갔지? 댕댕아 서, 설마 댕댕아? <웃음> 여왕님 바람은 적당하신가요? 여왕이 아니라 공주 그리고 아, 뭐 오빠가 아무리 이렇게 해줘봤자, 공주랑 평민은 이어질 수 없어요. 아, 괜찮아요. <웃음> 진짜, 진짜 쌍으로 미쳤네! 그러니까, 그냥, 죽어! 죽어! 그냥, 이 세계에서 없어져!